건빵 대스크류바 건빵. 스크류바 아이 싫어해. 엄마랑 스크류바 좋아하잖아. 스크류바 <웃음> 초코송이 대 왕꿈투리. 우와, 나 왕꿈투리. 왕꿈투리. 어? 왕꿈투리 그러면서 초코송이를 찍어. 초코 아 초코송이. 나나 아, 초코송이? 나왕꿈투리 그거 아까 그아이스크림이랑 좋아. 에이스 대 쌀과자. 오, 너무, 너무 어려워. 글로스만 딸과자 딸과자 나도 딸과자 좋아 북어사마코대 미쯔 미쯔 좋아해 나에는 하지만 북어사마코 나는 미쯔가 좋아 미쯔 오징어집 네 음, 마이구미 오징어집이 당연한데 나, 나, 나 젤리 싫어해 어. 나 오징어집 좋아해 젤리 음. 좋아하지만 이거는 나초같은건가봐 레이스 대 이거 뭐야? 보라에몽 과자 일본과자인가봐 곰마이봉이래, 곰마이봉. 감자, 오마이봉 깡대 좋아해. 뽀빠이. 이거 먹어봤나? 뽀빠이. 어, 어. 먹어봤어. 아. 먹어봤잖아. 내가 샀잖아 그때. 불닭 부셔먹는 라면 스낵. 라면, 그 불닭 말고 너는 라면 스낵으로 해. 불닭을 먹어본 적 없으니까. 조리퐁이랑 라면 스낵. 라면 스낵. 마가레트대 우와. 햄버거 젤리. 와, 둘다 내가 싫어하는 거다가 아니야. 햄버거 젤리 좋아해. 어. 나 햄버거 젤리 진짜 크죠 작은 것도 있는데, 미니. 그치, 음, 엄마? 음. 나 그거 콘치즈. 좋아. 콘치. 치즈맛 때, 썬칩썬칩 경칩, 경칩, 경칩, 경칩, 경칩. 아, 너 치킨팝 때, 뻥이요. 뻥이요. 뻥이요. 무사요 프린세스 프링, 프린 때. 너무 세, 다 이번엔. 너하리보 좋아해? 응. 아, 곰돌이 하리보 좋아하지? 하리보 하리보. 하리보 돼지바, 돼지바, 돼지바. 어, 엄마, 어, 돼지 o h 허니버터칩. 돼지밥, 돼지밥, 돼지밥. i b o Haribo. Haribo. Haribo. h a r i 새우깡. 대하리보 o Haribo. 새우깡 i b o h a 리보 젤리 Haribo. Haribo. h a r 리 b 너 맛있어, 너 맛있어. 홈런볼 대 허니버터치. 이거는 옛날 홈런볼이네. 아, 그, 허니버터치. 맛동산 대 초코파이. 와, 초코파이. 맛있다. 맛있다. 닭장이야. 나도, 나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갑자기 내가. 입맛이 있더라. 누가 봐도. 라면 쓰네. 누가 봐도. 누가 봐 크라운 산도래 오마이봉 크라바래 크라운 산도 또 제일 맛있던 딸기 젤리 음. 콘초래 햄버거 젤리 언니가 초코 좋아니까 초코 아, 너가 우와, 너가 좋은 거라 골라야지 네. 콘초 먹고 싶다 콘초 오징어 집떼 고약 젤리 아, 좋아, 젤리 나 좋아하는 건데 고약 젤리 알아 고약 곤약... 젤리 <웃음> 왕수박바에 스크리바 딸크맛이 아, 매롱 바이 왕수박바이, 왕수박, 왕수박, 수박바딸과자대별 뽀빠 별뽀빠이 아, 네가 가르쳐 있었다, 별뽀빠가 아니다, 별뽀빠이였다여다 <웃음> 어, 과자, 딸 과자. 누나, 누나, 여여요가 봐? <웃음> 대박, 대박, 야야 <야이야야>. 야. <웃음> 돼지 마대 콘초. 돼지 바다의 꽃 돼지 바다 돼지 바다의 꽃은 돼지 바다의 꽃은 돼지 바다의 꽃 돼지 바 돼지 바다의 초는 돼지 바다의 꽃 돼지 바다의 꽃 돼지 바다의 꽃은 돼지 바다의 꽃은 돼지 바다의 꽃 돼지 바 돼지 바 돼지 바 돼지 바 돼지 바다 돼지 바 증명사지. 근데? 증명사지. 어? 너, 증명 증명사진 지금 여기 지너 여기 지 옛날 증명금좀기지 옛날 증명사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아 여기 아금 여기 때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도금 여기 지금 옷을, 옷을, 옷을 갈아입을게요 하나 둘셋짱 응? 어, 어? 머리 묶고 다시 올게요 어? 짠짠 <웃음> <웃음> 가자 엄마, 엄마 너 보여줘 뭐? 보여줘 어? 보여줘, 보여줘. 두 분이야 <웃음> <웃음> 엄마 근데 왜이이 응? 이 형님들은 왜안 떼가 어? 뭘안 떼? 그에 아, 여기 는데왜아 여기다 붙여 어. 어 붙여도 하나씩 붙여도 되는거야 어 뽐내고 싶었나봐거기뽀뽀 어. 앉아 어색해 표정이 어 이렇게 하면서 브이안 어 얼굴 제일 잘하네 네. 2 0이니카 들어가네. 자, <웃음> 아. 눈 크게 한번 뜨고, 조금만 웃어볼게요. 밖을 미소. 자, 윙크하듯이. 윙크 미소.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한번 더. 여기 보고 웃어주세요, 동준님. 동준님 미소. 그렇지. 아, 아이고, 이렇네 어, 맞을까? 언제나. 이거 잘하겠나? 자, 이렇게 꺾보면서 그래서 이게 훨 있을 아 진짜 아까 어색했던 거이 이게 나를 이렇게 되면어 o h a y